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떡상 꿈꾸며 가사를 훌친 남자 떡상남입니다자 오늘 주제는 암호화폐는 과연 소생할 수 있을까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소생이라고 하면 지금 비트가 700선이 무너졌는데 다시 한번 1000선까지 올라가고 2000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관한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2002년 월드컵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나요? 피와 땀과노력은 반드시 아름답고 고귀하고 값진 열매로 돌아온다는 거인한 진리 앞에 주견이 머리 숙여집니다. 지금 보면 정말 찬란했습니다.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축구를 잘했나 싶을 정도로 아 정말 대단했었죠 그래서 아마 지금 국대로 보면 속이 터질 만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봤을 때 코인판도 돌아본 황금기가 있었습니다 2017년으로 볼수 있는데 캡틴 비트와 초롱의 리플과 코인판의 천재 퀀텀 이도림의 가격 모두 다 여러분이 기억할 정도로 엄청 찬란했습니다 아 정말 나는 뭐지않나 부자가 될수 있겠구나 정말 인생 역전 가능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목소리> 그러나 사실 황금기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이 있어서는 거품이 끼고 누가 더 믿고 비싼 가격에 사냐의 눈치 싸움이었습니다 내가 이 코인을 사면 오를 거야 라는 믿음이 전제하에 값이 비싸거나 잘 모르더라도 사서 더 높은 가격 형성되면 팔아야지 이런 게 아마 많은 사람들의 그런 마인드가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 하지만 모든 시장가격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웠듯이 수요와 공급이 제일 중요하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 가치가 궁극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매를 했거나 아니면 투자를 했을 겁니다 가격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유동성이라든가 미래라든가 다 있겠지만 내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주식을 생각한다면 그 회사가 앞으로 이러한 뭐 현금 흐름과 이러한 손익계산서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재무집표 토대로 이러한 현금 흐름 만들 수 있고 이러한 매출과 뭐 유동 마진이라든지 아니면 영업 마진을 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가격 형성될 거다라는 예측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는 가치입니다 가치 그러나 암호화폐가 2016년 말에서 2017년 때 당시 제시할 수 있었던 가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더 오를 것이고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오를 가능성이 많다라는 가치밖에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행복회를 먼저 돌리자면 2017년에는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 근데 많은 사람이 투자를 했고 가격이 올랐네.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거고 신규 자금이 들어온다면 내 코인 가격도 존벌하게 된다면 오를 거야 라는 생각도 모두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존부하면 오를 거라고 다 믿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1월 11일 박상기의난 이후로 가격은 정말 급락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정말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갑자기 정말 정부의 동의도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가격은 급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박상기 법무장관의 그런 표현을 빌리자면 도박판이다. 거래하게 되면 이건 도박이다. 라는 발표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보고 그 투자했던 사람들은 도박이란 소리 듣고 어 바로 빤스런 해버렸죠 그 빤스런이 일어나서 가격은 급락하게 됩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투자들도 지금 수익이라도 빨리 실현해야 되겠다 해서 금매를 하게 됩니다 모두 다 빤스런을 하고 다 던지게 된거죠 아 정말 이때를 생각해 본다면 제가 주식을 했을 때도 이렇게 급락하는 롤러코스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진짜 그래서 이제 1월달에 투자했거나 2017년에 지인들이 뭐 돈을 벌었다는 소식 듣고 아 그래 나도 돈을 넣어서 돈을 벌어볼까? 그래서 신규 투자자들은 다 정말 빤스런 해버렸죠 아 빤스런 해버렸고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약간 해탈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대다수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저도 그중한 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이러한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 같은 소액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돈을 벌수 있는 상황이 올까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장이 올까 축구로 말하자면 2002년에 그게 올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무조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가 제시할 다음과 같은 조건과 환경이 조성돼야 되며 성립이 되더라도 빨리 온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급상승할 거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첫 번째,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규제가 없는 시장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통금융시장 내에서도 이렇게 많은 규제라든지 검토가 있는 곳에서도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없는 암호화폐 시장은 더 불안정하고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삼성증권 배당 사태만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규제하고 관리하는 증권사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하물며 완전 지켜보는 규제 감독 관리국이 없는 암호화폐 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번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됩니다. 2번. 대중의 인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건 무엇 의미하냐면 블록체인이 몸이라면 암호화폐는 피입니다. 같이 분리할 수 없고 분리한다면 가능하지 않는 게 상식인데 저희한테는 제 주위에 이제 아직도 블록체인 기술을 비트코인 이렇게만 생각한 분들도 계시고 야 이거 너무 위험하니까 블록체인 기술만 장려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저와 아시다시피 이게 분리가 된다면 가동이 안 돼요 그 블록체인을 유지하고 그리고 관리할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간단한 얘기지만 아직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인식이 널리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이고 그걸 변화시켜야지만 규제가 있을 거고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번도 필요합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3번 세력 및 기관은 양날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시선에서는 기관의 개입을 환영하기도 합니다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가 있을 거고 그에 따라서 금융상품도 개발되고 마진거래라든지 재정거래가 가능하게 돼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거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과 정말 다를 바가 없는데 돈을 버는 그런 소액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진짜 100명 중에 10명도 될까 말까 합니다 손에 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력과 기관은 정말 양날의 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양손 들고 이렇게 환영할 일은 또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정말 지극히 제개인적 생각이 고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당국 쪽에서의 어떤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래를 했고 장부를 반드시 공개해야 되며 어떤 리미트를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뭐 하루에 이만큼 거래는 절대 안돼 이만큼 유동성은 너희들이 가져갈 수 없어 뭐 행할 수 없어 이게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저같이 조금 이제 제한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기회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자 4번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각 개인의 삶에 녹아든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블록체인이라 암호화폐는 내가 실생활에 어? 블록체인이다 암호화폐다 이게 확 와닿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삶의 변화의 요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은 아직도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 같이 좀 미래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어 이게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우리 삶이 이렇게 달라질 거야 라는 상상도 하고 아 어, 가능하다 이런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냥 일반 대중들은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한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의 긍정적인 반응이라든지 인식이 바뀌어지려면 적어도 암호화폐나 그런 블록체인 잘 모르는 사람이 내가 이걸 사용해서 아니면 이용을 해서 실질적인 물품 혹은 서비스를 구매한 수준까지 와야지만 상승장에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호재가 떠서 가격이 상승하는 시대는 사실 지났습니다 단순히 뭐 개발했다 은행과 이런 계약이 맺어질 거다 라고 하면 가격이 막급 뛰는 경우가 정말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어디 거래소 상장한다더라 그것도 많이 오르진 않습니다 이제 코인베이스면 모를까 뭐 어디 상장됐다 이것에서 이거, 막 가격이 펌프된 거나 그런 경우도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실질적인 서비스라든지 내 눈에 완전 보이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상승장이 훨씬 더 빨리 그리고 급격하게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5번. 이건 정말 제가 누이 누구한테나 주식을 공부한 사람이든 채권을 공부한 사람이든 마진 거래를 공부하는 사람이다. 다 저는 말합니다.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라는 게 단타에 관한 공부가 아니라 내가 뭘 투자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이용될 것이며 현재 이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어떤 합의 알고리즘을 쓰며 이 어떻게 가동이 되고 어떤 경우가 있어야지만 가격이 오를까에 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가지 동영상도 보셔도 되지만 화이트페이퍼라든지 간단한 기술적 분석은 할줄 아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투자의 맛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한더라도 일시적인 가격 변동에 무섭다거나 뭐 어떻게 보면 다시 던진다거나 괜히 손해만 보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간 돈인데 무지에서 오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서 내가 손해본다면 엄청 억울할 것 같아요 지인들이 주식 추천해줘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추천 절대 안해줍니다 저는 그냥 되게 원론적 인 얘기를 하죠. 재무제표를 봐라 회계를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추천만 해줘 이거는 나중에는 정말 원망한 한 소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저는 이걸 6번이 어떻게 보면 상승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생각하는데, 거래소를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허구한나 해킹되는 거래소라, 장부가 공개될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공개될 수 없지만, 적어도 보고를 하고, 제 생각에는 거래소를 규제하는 당국이 블록체인 그런 학회라든지 업계 쪽에서 나와서 깨끗하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해킹이 되는 그런 사태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들어보지 못한 거래소가 막 이렇게, 있, 있, 있, 이렇게 있는 거는, 어, 오히려 유동, 그러니까 유동성 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선의 기준도 미치지 못한 거래소만 상장하는 거는 거래소가 우후죽순 나는 거는 정말 저는 반대입니다 생각해보시면 삼성증권 있고 뭐 여러 증권사들 있지만 그런 증권사들은 일종의 기준들이 있고 금융당국관리위원회에서 규제를 받고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거래소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현재 아음화폐 거래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든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이들은 바뀔 생각이 없을 겁니다 수수료도 뭐 엄청 떼가고 매일 먹는 수수료가 얼만데 근데 그 돈이 다 어떻게 되는지 뭐 회계 보고서라든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지만 안전에 관리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계속 거래소만 나온다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가 반드시 더 강하게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지만 상승하는지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텔레그램 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니면 댓글란에서도 부족하다 이런 댓글도 주시고 다루고 싶은 주제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떡상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